너무 놀이공원 오니까 많이 코나고 나발이고 사람은 어딜 가나 많아 신났어 신났어 아주 그냥 너키120넘어야돼서 저거는 못하고 저건 130 부터래 그럼 이건 재미없고 저기 저거 뭐야 버섯 버섯돌이에서 도는거 저거 저거 뭐냐 그네냐 뭐냐 저거 좋아야 이거 탈래? 가운데 저거는 왜? 무서워 <웃음> 키가 안 돼서 안 되고 무서워서 안 되고 돈 내고 왔는데 뭐뭘 타야 되나? 딱한 명은 두 손에 타서 인생이 되어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인생은 바이킹과 같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땐 짜릿하고 내려갈 땐 찌릿한 게 인생이거늘 내 인생은 늘 바이킹이다 보니까 무뎌졌나 보다 그래도 내 옆에 있는 딸은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다. 늘 같은 곳을 바라보는 딸이 내 옆에 있다. 그런 딸이 옆에 있어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 피곤한 아빠 대신 운전해주지. 지친 엄마 대신 혼자 잘 놀지. 혼자 알아서 잘 달리지. 무뎌진 아빠 즐겁게 해주지. 나에게 이런 딸이 있어 참 행복하다. 내 입은 주둥이인가 보다 지네 둘만 처먹는다 맛있 덥다 가자 맛있어? 끝까지 지네 둘만 처먹내 옆에 가족이 있어 참 행복하다 완벽한 딸이지만 한가지 단점이 있다 엄마를 닮아서 영어의 소질이 없다 가끔 아주 가끔 그래서 엄마를 빡치게 한다 그래. 저 빡친 목소리 정말 무섭다 그래. <웃음> 서로를 아끼는 우리 가족은 늘 행복하다 오늘은 명절 끝난 다음날 목요일 12시 30분입니다 왜 집구석에 있는지 다들 의아해 하실 짤린 건 아닌지 음, 회사 어, 본사가 이전을 함으로 해서 어, 어, 제 자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디? 약속이 있어 주와 오면 밥도 좀 주고 아 밥은 안 줘도 되겠다 간식 좀 챙겨주고 설거지 설거지 해야 돼 설거지 설거지 해놓고 다음에 주화 학원 보내고 그리고 시간 나면 밥도 조금 해놓고 그럼 돼. 오늘따라 목소리가 알았어. 참으로 다정하다. 다정한 목소리로 조근조근 응. 시키는 건 무조건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좋게 말했는데 안 하면 죽인다는 의미와 아니야. 일맥상통한다. 생활비를 졌을 때의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를 혼돈하면 큰 낭패다. 안녕하세요. 아, 모뭐 이렇게 빨리 와? 공부 안 하냐? 그래서 밥 안주냐? 엄마가 간식 먹이랬는데 뭐 먹을래? 샐러드 그래 알았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학년도 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분명히 아침에 데려다 줬는데 아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집에 와 뭐해? 뭐해? 뭐하는거야 뭐 지금? 이거? 맛있게 만들어 그래? 응 탈락은 어. 음료수로 만들어 아 그래? 타이밍이 예술이지 않냐? 아빠 설거지 딱 끝내자마자 <웃음> 어? 일부러 그런거지? 네 그래? 고맙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가지 팁을 좀 남기자면 룸메가 시킨거 외에 한가지는 더 하는 것이 건강한 결혼생활 유지하는 비법이다 보통 지가 시켜놓고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반이다. 그래서 나는 꼭 청소를 한다. 티가 나니까. 결혼 전에 다이슨이고 삼성이고 LG고 간에 다 필요 없다. 로봇 청소기만 들고 가자. 어차피 청소는 네가 하게 되어 있어.